들몇덤 블링 하다가 어깨가 나와가지고 한 3년 됐었거든요. 우리 그 혹시 그사회인 하시는 분들 중에서 어깨 부상이 있을 때 가장 좋은 팁이 있어요. 아 일단은 부상을 당하시면 움직이면 안 돼. 이 치료가 된 상태에서 치료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순차적으로 이제 재활을 해야 되지. 뭐 다쳤는데 그 다음부터 뭐 재활한답시고 뭐 움직이면 그거는 더안 좋을 거. 통증을 가라앉힌 다음에. 그 다음에, 이제, 각도를 만들어야 되는 거지, 이제. 아, 원래 상황으로 돌아온 다음에, 음, 천천히. 음, 음. 통증이 사라진 다음에, 좀 좋아졌다고 해서 뭐 다시, 그러면 그건 또 부상이 올 확률이 높죠. 사실 제가 좀 많이 좋아졌다고 아까 전에 살짝 했거든요. 음. 아픕니다. 다른 부위는 좀 괜찮아. 좀 참고 해도 괜찮아. 중심이 되는 것들. 예, 예, 예. 근데 이제, 우리 야구선수 같은 경우에는 어깨라든지 팔꿈치, 손목, 무릎. 발목 이런 데는 항상 조절을 해줘야 돼다 회복한 다음에 천천히 끌어올려야지 여러분들이 음. 더 즐길 수 있는 야구를 더 오래 하실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! 어디, 어디, 어디. 어디 가노! 어디 가노! 어디 가노! 아아아아아 외야를 태어나서 훈련을 처음 해봤는데 이제 우리 외야수들 리스펙합니다 누가 보면 시베리아에서 야구하는 거 알겠어 혼자 눈썹에 지금 얼음맥이 같은 거 아니야 와 근데 선수들 땀도 안 나는데 지금 아 일단 뒤를 보면서 뛴다는 것 자체가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팁 같은 거 있습니까? 그 정면으로 쫓아가면 안 돼요 솔직히 정면으로 쫓아가면 공을 따라가기가 힘들어 요 어, 제가 지금 좀 그런 케이스 네.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평소보다 자기 주력보다 한 70% 다운된다고 보면 돼요 아 오히려 공 공이... 100m 달리기를 할때 뒤로 뛰는 거하고 똑같습니다아요 외화수들은 뒤로 뛸때 100m 달리기를 한 몸이 100m 달리기를 하듯이 뒤쪽으로 향했는데 뭐, 김단장이나 사인이고 뭐 하시는 분들 이렇게 뒷걸음질로 따라가니까. 그렇죠. 어 뛰는 게 아까도 근데, 저도 뒤로 뛰어봤는데. 근데 공이 요 위에 있으니까 이, 그냥 뒤로 이렇게 뛸 때는 뒤로 발을 차잖아요. 네. 근데 공이 어. 위에 있으니까 시선이 올라가니까 공을 뒤로 찰 수가 없어 발을. 아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, 이렇게 되는 거죠. 이렇게. 그러니까 분명히 공이 이제 어디쯤 온다라고 봤는데 못 쳐가겠더라고요. 공이 저기서 메롱하고 넘어왔어요구 네. 선배님이 뛸때 옆으로 보고 뛰어라 라고 했거든요 그쵸, 그쵸. 옆으로 보고 뛰어가니까 이제 이 뒤쪽이 안 보이는 거야 그렇죠. 그래서 어, 이제 선수들도 한 번씩 판단 미스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시작돼 그런 거 연습하는 것도 몸에 익히려고 이렇게 보다가 공이 뒤쪽에 있을 때 반대쪽으로, 반대쪽으로 보고, 보고 다시 빨리 초점을 잡는 모습 이런 연습을 하면서 아 진짜 여러분들 제가 이제 사실상 뭐 TV를 보시면서 편안하게 외야수 자원이 누구냐 뭐 이런 말씀 많이 하시지 않겠습니까? 해보세요. 누가 하든 우리는 응원을 해야 됩니다. 아 진짜 우리 오세요. <웃음> 우리 삼성 라이온즈 모든 선수 중에서 오늘 제가 방금 외야수를 해봤는데 우리 외야수분들 리스펙 합니다. 리스펙! 네. 아예 제가 이, 다들 이제 요렇게 끼는 걸 알고 계시잖아요. 이렇게 는게 이제 구자옥 선수가 이제 공을 던지거나할 때는 굉장히 무겁게 아오기 때문에 제가 한 번씩 조금씩 좀 뒤로 밀린 느낌이 있었어요. 그랬더니 새끼 손가락 넣는 곳에 이두 개를 넣으라고 하시더라고요. 이두 이, 이 개를. 이두 개를 넣고 하니까 여기 볼집이 더 생겨요. 요 사이가 여기가 볼집이 있으니까 여기에 정확하게 공이 들어와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잡아도 손이 전혀 아프지 않더라고요. 아, 이거. 정말 누구나 알고 있을 수도 있는데 어, 또 이렇게 현장에서 제가 또 배워가고 제 스스로가 고쳐나간다는 느낌이 드니까 어, 좀 오늘 배운 것 중에서 일단 제일 좋은 꿀팁인 것 같습니다 캐치볼 팁 캐치볼이요? 네. 좋은 폼으로 그걸 정확하게 내가 던지고자 하는 곳에 목표를 정해서 거기에 자꾸만 던지려고 하면 자연적으로 송구 능력, 정확성이 좀 좋아지지 않을까? 정확성이 예. 성구가 갑자기 좋아지는 게 아니거든요 네. 캐치볼이 정말 중요한 게 캐치볼 할 때도 그냥 무의미하게 뭐 팔을 푼다 그런 개념이 아니라 내가 목표를 한 목표 지점에 저렇게볼을 던진다 라는 이미지, 를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던지는 게 내가 원하는 곳으로 공을 던진다 라는 생각으로 아마도 이게 몸에 익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예, 그만큼 오랜 기간 동안 예, 짧게, 단기간에 만들어지는 것은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캐치볼 하실 때는 가장 중요한 거, 내가 원하는 곳으로 공을 보내야 된다는 거 이게 제일 중요한 팁이라고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배트가 이렇게 많이 가지고 다니시잖아요 네, 뭐 이유가 예. 있습니다 아, 이게 네. 무게가 다 달라요? 네. 이거는 이제 950g 네. 이거는 이제 1000g, 1kg 이거는 이제 900g 종류별로 무게별로 이제 그러니까 무거운 걸로 풀고 계속 그 무게를 바꿔가면서 아좀 적응을 아 캠프 기간에 약간, 요렇게. 큰 이렇게 그냥... 거야? 새거 아, 뜯어온 거야? 어, 어. 아, 감사합니다. 역시 우리 캡틴. 소리 들으십니까? 새 거. 새 거. 새거 소리. 오. 자, 이번에 우리 강민호 선배님을 만나보겠습니다. 안녕히 계시고. 어, 수고다 네. 선배님, 그, 사회인가 하시는 분들이 어, 타격에 들어갔을 때 어떻게 하면 좋은지 팁좀 알려주십시오. 공보 공치기. 공보 공치기. 공보고 공치기. 공보고 공치기. 뭐, 타격폼 생각 없이 공보고 공치기. 정확히 치기. 정확히 치기. 아 정확하게 치는 게좀 더. 그러다 보면 이제 뭐 안타고 나오고 좋은 타고 나오면서 또운 좋게 잘 맞으면 홈런까지 되는 거 리그 하시는 분들 보면 무조건 홈런 치려고 이제 풀스윙 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. 그런 것도 어떻습니까? 어떠, 아 정말 필요 없는 거죠. 팀으로 치는 거였으면은 신호선수 갖다 놓고 야구 시켜야 해 야구는 힘이 안 됩니다. 힘이 어느 정도 다탄을 내야 되지만 네. 정확히 공을 맞춰야 네. 투수도 말 그대로 투수도 1 7 0 k m 던지 뭐예요. 스트라이크 못 얻어지면 힘가중요는 그렇죠. 예. 것처럼 제우가 중요게 중요합니다. 정확도! 정확도! 여러분들도 이제 리그 준비하시면서 스윙하실 때 정확하게 맞추는 방법을 많이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정확하게 치기 위한 연습할 때부터 이제 날아오는 공이 아닌 이 정적인 공을 치는 연습을 해야 멈춰있는 공을 이제 정확히 치는 연습이 돼야 아 날아오는 공도 정확히 칠수 있기 때문에 아저 같은 경우는 티바, 티바에 티바 공을 올려놓고 어, 공을 좀 많이 치거든요 몸쪽, 바깥쪽 이런 것도 있고 아, 그러고도 내가 잘 움직일 수없 때문에 아 앞으로 가면 몸쪽 아 뒤로 가면 바깥쪽이 공이 설정되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아 티바 어, 티바로 연습을 많이 하시면 정확도가 올라갈 것 같습니다 티바티 봐. 합